t h a n 欢迎 잠깐 안내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행사 이전에 오홍관 소개와 효열부 효열행첫장퇴치정을 먼저 하겠습니다 예 홍관, 오홍관님 오홍관이앞으로 나가세요 오홍관 오홍관까지만 앞으로 나가세요 오홍관. 어, 좀 미안한데 기색을 그해주요 네. 여홍간을 네, 네, 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홍간에 네. 나단면 이물질 정종인 예. 예, 유리님 자리하셨습니다. 아, 서 주세요. 정경희님 서 주세요. 예, 네, 자리하셨습니다. 인사하시고 앉으세요. 어음간에 오래 안면 예성님 강항석 유림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종흥간에 해보면 해급이노정준 유림 자리하셨습니다. 동 본원관에 한평업 작품이 이현부 님인 자리하셨습니다. 서 본원관에 돈불면 대장이 최연휴님, 아니야? 정영원님 아, 경용원. 예, 자리하셨습니다. 예, 제가 그 나중에 파악을 못 해가지고 그렇게 됐네요. 미안합니다. 예, 이어서 조연행포참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r 이어서 수호열행서창회를 증정하겠습니다. 네, 호명을 받으신 분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고, 네, 단성으로 올라와주시기 바랍니다. 나산면 삼충리, 박현수님, 앞으로 올라와주세요. 오면오연 경상지님 대동면 용성리 이가영 여사님 아니, 아니야 세월호 고지애 해서 대우면돼요 오년 면내동리황경자 여사님 맞 아, 맞잖아요. 세동은한겨리 <웃음> <웃음> <일동원> 서주영 <향결이 웃음> 여사님 <웃음> 박현순님, 앞으로 나오세요. 효행패안평군 나산면 삼촌이 박현순, 계학에서는 선비의 가정으로 조상님께 부응향하는 사후향사를 선녀로부터 이어 받아 지극정성으로 효행을 다함으로 이에 그의 효성이 행, 행적을 기리고자 그 덕행을 이태에 해결됩니다. 2 0 2 2년 9월 1일 선태양교 전교 앞에 회 한평군 해보는 해고오련길 해보 123-69 대학에서는 평소 수신대가의 녹음을 보였으며 가정형편상 서울의 생업을 도모하는 직장과 가정을 기로하고 홀로 고향에 내려와 노모의 의소변 수발을 하며 지극정성으로 조성을 실천함으로그 아름다운 여행을 기르고자 이 패를 부릅니다 2022년 9월 1일 석태양교 전조 소구패 <웃음> 성평군 대동면 정찬길 64 이가영 대학대서은 그 평소 우도등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부모의 뜻을 존중하고 시 부모님과 신정 부모님께 효율을 몸소 실천함으로써 경로효 친사상 고치에 기여한 공익금으로 그공을 이태해 주게 됩니다. 2022년 9월 1일 삼평양종 전입니다. 열부패 헌청군오래하면예덕리 황정자 교학에서는 그 신천성이 정숙하고 은행이 방정하며 평소 부군은 와병 중 10여 년을 대소전수발과 백방구약으로 불철기와 속진이 동양하여 지역민들의 칭찬이 자자하여 이에 열부로 선정되어 이패를 드립니다. 2022년 9월 1일 한편으로 전적. 부평군 대동면 중족길 30, 호수영. 대학께서는 그 중국에서 태어나 2011년 삼성 이 건재와 흥인하여 언어 장애인 시아버지와 치매를 앓고 있는 시어머니를 소심을 다하여 모시는 후에도 각종 농기계를 손수 운전하여 틈틈이 마을 주민들의 농사 일을 도와주는 등 지역민들로부터 칭송이 찾아함으로 그성군과 행적을 일체 해결해드립니다. 2002년 9월 1일 한 행적 전적. 다 일어서 주세요 일어서 주세요 지금도 재례 행사 이전에 간단한 식전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공구자 탄강 2573년 축이 석전 대제를 동행하겠습니다 모두 일루어서 단단의 복기를 향하시기 바랍니다 국제자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하지 합니다 바로 이어서 충국선열민 육풍진능에 헌신하시다 먼저 가신 선배님께 유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처리하시기바랍니다 이어서 제례 행사에 임하겠습니다. 네. 선창! 네. 창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진내, 금, 그 묘사, 선치, 개간, 배이 진내, 진내, 진내. 진내, 요가 탄생은, 예, 예. 아, 요사도 가야되는데. 진내, 진내, 진간배 에, 사베, 고, 안, 줘, 안, 안, 안, 안, 다 안, 분들 안, 하지 마세요. 안, 안, 안, Johnny 신이 그 냥갈때나 고개 숙이고, 그렇지. 찬이대충 그래도. <목소리도> 식관을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분들은 안에 계세요 발자찬인 각인 은과 알짜 흘환들어발부터내러오아 d 알짜지 국경이 잔인. 잔인이 l e t o 조은과 한 집에. 대추기, 배비. 조기 폐비 수촌관 천관. 천관 지폐 흥폐 이폐수 대축 대축 수폐 전우신이전 온관지폴부복금평신 자인예술성공시전괴 진올삼상향 대주기 폐비수 좋은관 고흥관 뭐 지폐음 폐이폐수 대주 대축. 대주수 대축. 폐전우 신이죠 은관지폴구복흥병신자인예야성공신이천괴 예! 예! 신홀 함 상향, 대축이 패비수 초헌관, 초헌관 지패 헌패 이패 수 대축. 대축 수에 전우신이 전보은관지포폴 부복 흥평신 알자인 좋 엥 포할래 포할요 발자이 여기 여기 여 여기 여기 여기 성관 이쪽에 붙여서여쪽을바라보니다사진을 이쪽으로, 전작을저쪽으로고여성 부분 이쪽으로. 그래야 받 으로오시고현과는 절점에서 바라보시고쭉다는것관은쪽으로오죠서나쪽을쭉 나오죠. 시오 나오죠. 나오죠. 쭉 나오죠. 쭉 나오죠. 나오죠. 쭉 나오죠. 쭉 나오죠. 쭉 나오죠. 쭉나오주쭉나오셔나오셔 동작 준작 사주 아주웅금웅장 예제 제작작작작수자인예태성기승문선왕신전북향자웅 진홀 공작이작수 전관 전관집작은작이작수전작 작수지 아 한국... i 전작 수지전 우신일전 도흥관지포 나중금욕장예제 홍작이작수주홍작이작수촌관 전관. 전관집작은작이작수전자 전작 수지 전우 신일전, 조은관 지폴 부복, 금평신. 홀. 사준 거멕 장 예제, 옹작이작 수주, 옹작이작 수촌관. 전관집작 근작 이작수 전작 전작 수지전 우신이 전은관 집폴 부복 흥평신 알자 이 초은관 강목이. 야발부터 들어시오. 아자 아, 아주... 조 진홀, 사준금역자 강제, 봉자기작수주봉자기작수 아흔관, 아흔관 십자, 흔자기자, 전작수지전 우신일전 아흔관지폴부복음 그 전작수주 봉작이작수 아은관 아은관 집작은 자기작수 전작 전작수지 전우신 자, 은관지관지 자, 자, 복 자, 자, 자, 자, 예 자, 자, 자, 자, 신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봉작이작수주, 봉작이작수아은관, 아은관, 아은관 집작은작이작수전작, 전작수지전우. 은관지폴부모금평신 이상 <미러> 전작, 이작, 수, 전작, 전자, 전작, 수, 지, 전우, 신, 이, 전, 종, 은, 관, 지, 포. 은 공룡 작주홍자기작수주홍자기작수종은관종은관한집작은자이작수전작전작 수리 전 우신이 전정은관지폴부복금병신알자인 어. 네. 정은관이아강보기 행, 분월예. 두분다 일어나십니다. 분월예요! 알짜인 각 분원관예, 관세이, 진홀, 관수 세수 시폴 자인예 동서 종양이죠. 한평향교 건립 연대를 말씀드리자 우리 한평향교창건연대는 자료가 손실되어 확인할 수 없으나 일군일교원칙에 따라 조선초기 1410년 한평읍 대화리에창되었습니다 그런데 1597년 정유위원으로 인하여 소실되었고 지금으로부터 170년 전에 현재의 위치에 위치가 있으며 1985년에 전라남도 무용문화재 제113호로 지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저희 향교에서 배양하여 모시는 송조사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극도를 완성하신 주영계 선생님, 경전에 정통하신 정명도 선생님, 윤리와 덕행을 순비하신 정희천 선생님, 성학을 대성하신 주자 선생님, 다음은 우리 민족의 스승이신 1 8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라의 유학자로 문장가이신 홍유후 설총 선생님 뛰어난 문장가로 중국까지 명성을 떨치신 고은 최치원 선생님 우리나라 최초로 송대우 주자학을 소개하신 혜은 안유 선생님 대쪽같은 선비의 절개를 지켜 우세 이 유리무 기감이 되신 보은 정몽주 선생님, 유고 유교 생활화 실천에 힘쓴 공로로 몸매의 종사되신 한원당 김경필 선생님, 모사의, 모사와의 잔혹한 혐을 당했으며 성리학 의 대가로 유교 교육에 공헌하신 인정을 받은 일두 정혜창 선생님, 유교 지치주의의 기반을 두어 유교식 개혁정치를 편 정함 조광조 선생님 민본에 근거한 도덕정치 구현을 주장하면서 여러 갈래로 나누어 발전하는 성리학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신 해제 이연적 선생님 대유로 유교 경전조술과 제자의 교육에 힘썼으며 성리학 심성론을 널리 보급하고 수양론 실천 방법을 정밀하게 규명하여 우리나라 도학의 기본 틀과 독자성을 성립하신 대개이황 선생님 조선에서 유학의 이념을 확립해 가는데 많은 공헌을 하였고 종용사상을 기본으로 유 근본 원리를 알리는 데 기억하신 기여하신 하소 김인우 선생님 어려서부터 신동으로 과거 시험에 아홉 번이나 장원을 하였으며 유교의 이상과 현실의 조화를 강조하며 세계 이황과 함께 유학의쌍벽을 이루신 열곡이 선생님 도덕과 이학의 근거가 되는 사단 칠정에 대한 이론을 정립하신 우계성원 선생님 예학에 출중한 조회를 가지고 대세의 국내를 정립하신 사계 김장성 선생님, 국가를 위해서는 조개와 같이 한 몸을 버리는 유교우 의리정신을 몸소 실천하여 타의 기감이 되신 종봉 조헌 선생님, 사계 선생님의 아들로 당시대 유학의 복창성을 빛내고 외학의 기본적 틀을 갖춰놓으신 신독재 김집선생님, 영자호란 이후에 효정을 도와, 도와 나라의, 나라의 굳건한 기강을 바로 세우자 하신 송암 우암 송실 선생님 대학에 정통하고 유자우 생활 예절 발전에 큰 공헌을 하셨으며 우암 선생님과 함께 효정을 도와 국벌을 시도한 동춘당 송중길 선생님 당쟁 쪽에서 당파간 후 화학과 중재에 전력하셨으며 유교 역사에 남다른 업적을 남기신 박세채 선생님 이상으로 온 향교에서 내양및 종양하여 재양을 모시는 송조 사형과 동국 18연의 업적을 소개해 올렸습니다. 방금... 자이. 알짜 아이 상. 상. 대성전을 향해서 끌고 안시죠대성전 향해서. 예. 네. 성관 옆에 전작승. 젊은 분한분 올라오세요. 여자분. 아니, 전작 남자분 올라오세요 아, 저희가 예, 그냥 뭐현실 하게. 전 전작 전작 올라가셨죠. 예태성지성문선왕 준소 이작학 복주 가식이 그 아니 숫자가 하나 없는 것 같다. 숫자를 준소에서 따르 이제 준소에서 그 비, 아, 여기서 는 준으로 나와요. 고 복주. 저자 하나 내려 갖고 여기다 비워 버려. 아, 어, 그, 그 여기다 비워버려 그래 갖고 첫 번째 자리 수 대축, 대축에게 주십시오. 대축, 수, 초헌관. 초헌관, 고고 앉아서. 초헌관, 수자금을. 대축수 허장 복어정 술잔만으로 으시고대축기조수 조헌관 안주들이 안주 안주 이랬어요? 조헌관수조 이수전자 전작 수족강자 동계 출축관이 상을 들고 여기 오셔상체상관지 부복구 영신 알짜, 인, 초, 은, 관, 강, 복이 은, 관, 계 사, 백. 은, 관, 만 사, 백을 해야 됩 은, 관만 합니다. 나의. 다안 y 어 u k n 죠 w you k n 집사님들 다 나오세요 you know, y 아 밖으로 나오세요. 축관님도 네. 나오시고 번과. <웃음> 집사들은 안되게 시고아북 예, 행 망열해 망열해요 알자. 合作的。 예! 망연이! 흥내만 내세요, 흥내만 내세요. 알짜지 셨어요. 사니니 대초 그 제집사 부복해가한 배이. 아 같이 좀쭉 여기 서세요. 불 서세요. 서시면 좋아요. 예, 네, 힘드시면 들어가시고. 나줄저 <웃음> 집사님들 줄 서세요. 예. 예. 배국 예. 개 주급 재집사이자 졸 아, 나가세요 례 문을 뭐 나다 갖고 가나 그때 코콩개 아이 한한다서에다 여기다 보고 갔더니 는아니 거기다 그대로 나도 그냥 나도 요거 그거만 그거만 요거는 내가 있을란께 나도 여기다 그거 갖다 고 그모이 <목소리도> <목소리도> <목소리도> <목소리도> 초이차